자 독일에서 카라반 2대가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저번 영상 한번 찍었는데 이 바이오드랑 바이오드는 일단 철거작업을 조금 끝내 놨어요 바이오드의 생김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동글동글한 모양이 아주 유니크하죠? 우리나라 에 여기 딱한대더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하부 도색 작업 끝냈고 내부만 가구를 이렇게 싹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에 이제 옷장이 있었고 야, 얘네가 되게 특이한게 FRP로 이렇게 가구가 되는 보을 어, 같이 FRP로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 레이어 아웃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 FRP 본을 다 떠서 작업을 해놔서 이게 그 뼈대가 다 FRP로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상부장만 이렇게 그대로 살리고 이쪽에 이제 침실이 들어오고 이쪽에 테이블을 조그맣게 놓을 예정 이고요 컨스트럭텀은 지금 오늘 저희 도색공장에서 예, 공장에서 도색을 끝마쳐서 갖고 왔어요 제 리프트 뛰어서 음. 기존에 있던 코니보다는 약간 약간 조금 커요 사이즈가 리프트 뛰어서 하부 코팅을 먼저 작업을 할 예정이고 어, 처음에 왔을 때는 색깔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색을 입히고 나니까 음, 고급스러운 톤으로 다시 태어났고요. 이렇게 그리고 전면이랑 후면 창이 유리라서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좀 창을 못열는못 열게끔 아마 사용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내부도 저번에 컨스트럭터미랑은 이제 다른. 각으로 되어있는걸 일부러 찾아왔기 때문에 상부장만 여기도 그대로 살릴 예정이고 기본 레이아웃은 전에 있던 저희 집콘이랑 같은 레이아웃으로 갈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작업을 한번 했었으니까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어 진행을 할예정이고요 사이즈가 확실히 컨스트럭터이 크죠 그리고 후면부도 이렇게 도색을 다 맞춰서 저희가 좀톤 다운을 했어요 너무 그리고 한대 다다음주에 도착하는 컨스트럭터는 어 그것도 이렇게 약간 하늘색 계통으로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요건 일부러 톤 다운을 해서 요번 카라반은 이렇게 저희 캠핑장의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조금 화이트 손으로 고급스럽게 마칠 예정입니다